주사기에 의한 약물 투여로 인한 사망은 그밖에 의료처치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6-34호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5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만성요통을 알고 있었으며 신청인은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부름화 베크로니움이 주성분인 마비성 근육이완제 베카론 일병 하트만 용액 일병 중유소 일병을 부단으로 가져와 자택에서 통증 완화 목적으로 망인의 오른손 손목 부위 정맥에 주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하였습니다. 국가수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백후로니움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은 무면허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유예되었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당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쟁점, 본권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사 행위는 그 밖의 의료처치에 포함되며 따라서 본권 사망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우리 판례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러한 사고는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있어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주사기에 의한 약물 투여 등의 주사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되므로 신청인의 주사행위는 의료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주사행위는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당해보험약관에서 그밖에 의료처치를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의료행위라는 점그밖에 의료처치의 범위를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한정한다면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처래되는점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